내가 갑자기 울고, 있, 우울한 일이 있어. 울고 있다면, 가, 아기랑 강아지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갑자기 궁금해. 얘들아, 다들 와봐봐. 얘들아, 얘, 밖에서 놀고 있는 나도, 얘들아. <웃음> 이리 와봐. 너무 우울하다, 애들아. 엄마는 너무 우울해, 파야 파티야. 아, 정말 우울하다. 말도 어떻게 이런 시간이 생길 수 있지? 너무 우울해. 따 <웃음> <웃음> 단계. 야무어 아! 엄마 조금 슬퍼. 아니야. 엄마 조금 슬퍼. 아니야아니야하니까 끝! 들리면안들 이리 넘어시! 이리 넘어시! 이어 오! 뭐야? <놀람> 타투야, 그래, 내가 너무 슬퍼. 타투야, 타투, 타투야, 엄마너 무슨 타투야? 어머, 어머, 어머, 어